얼낙성하 <목소리가> 잠시 네트워크가 안 좋아지고 여러분들 죄송해요. 여기가 호텔 와이파이가 그렇게 지 않아요 여러분. 죄송해요. 아, 갑자기 건말하게낙가거야 맛있지 않냐? 낙 아직 안 떴나? 아니야, 아직 방송 예정이라고 뜨는 안녕하세요. <목소리가> 아 진짜. 고 있어? 아니, 거? 이제 이제 이제 같은데. 하루에 됐다, 됐다. 나, 됐다, 됐다. 나 하루에 한끼 이상 먹었지? 어? 잠시만요 이덴마가스도 한식당 차가다녔어 한식 조그랑 먹었잖아 부대찌개 너무 좋아 어 네. 새끼 이거 잠시만요 이게 지금 영상이 새로로 돼가지고 한 번만 다시 껐다가 진행을 하고 아,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우리 아멘 아, 님어 아, 새로운 거 없을지 않은데?